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히브리 헬라를 읽으실 줄은 아시죠? 예, 아멘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을 보면 이걸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만아 찍은 게이 발음이 나는데 그게 좀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건 단모음이죠. 히렉은 단모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쉐바고 왔으면 단모음도 쉐바는 발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면 시프레죠, 시프레. 이것은, 시프레. 이것은 예의 장모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프레. 시프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시프레. 이건 쉐죠, 쉐. 쉐, 무, 엘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프레, 쉐무엘. 시프레, 쉐무엘. 다시 한번. 시프레, 쉐무엘. 시프레 쉐무엘. 예. 자, 그 다음에 헬라우로는, 헬라우는 우리와 같이 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갑니다. 읽어 보면, 바, 실, 레온. 바실레온, 알파. 바실레이아가 뭐죠? 왕국이죠, 왕국. 킹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 원본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는 게 맞아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가 이 격변화를 냈죠 수식을 해주려고 바실레이온 알파 하면 예 왕국의 첫 번째 버전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 바, 따라 읽어볼까 바실레이온 알파 바실레이온 알파 히브리언어는 어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프레 쉐무엘 시작 시프레 쉐무엘 자헬라우르는 바셀레이온 알파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지울게요. 원 <론> 알파 자그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 알죠. 그 스테반은 어떤 뜻이죠? 왕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러시아에도 흔적이 있고 불가리아에도 그런 흔적이 다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어제 성교대회에서 그 불가리아 분을 만났는데 불가리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불가리아 수도가 어디죠? 소피아? 예, 소피아예요. 소피아가 무슨 뜻이죠? wisdom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를 또 잘해주시면 이렇게 러시아어나 어, 이렇게 몽골어까지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요. 예, 잘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바뀐 게 이제 사무엘 하는, 그 뭐죠? 바실레온 베타죠, 베타. 자, 해볼까요? 바실레온 베타. 바실레온 베타. 사실은, 원래, 원래는 사무엘 상하로 나뉘지 않고 사무엘입니다, 그냥. 시프레 사무엘 무엘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부터 보면 헬라어 부전부터 알파, 베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지파 연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라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니까 잘 지켜냈는데. 이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국 체제여서 킹덤 체제에서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좀 부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지파연합보다는 아무래도 왕정 체제가 더 강하게 나라가 더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사자, 사사체제였는데, 그, 사사시대에는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지게 됐죠. 죄가 계속 반복해서 지어지게 됐고, 죄, 다음에 용서,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이 서클을 이제 돌며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직선적이에요. 그러나 죄는 윤회적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안 끊으면, 그 죄의 윤회에 여러분이 빠져요. 아마 그, 다른 이방정교도그 윤회를 말하는데 그것은 죄의 윤회 같아요. 죄는 윤회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직선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죄에 빠진 이 백성들인 세상을, 세상을 이렇게 동경하게 되어있고 세상적인 왕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왕정을 어, 사무엘을 통해서 열어주시죠. 예, 기록 목적은 이제 적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윗에 대한 어떤 치세의 배경을 제공하고 다윗 왕조간의 신적으로 기원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름에 이제 큐티나 여러분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밖에 모르는데. 아이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지금 예를 못 낳고 있어서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고 2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2장에 보면, 이분이 감사 찬양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 미리암, 다음에 한나, 다윗, 다 찬송을 한번 보시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현상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 거의 나시린이었죠. 하나님께 드림받은 종이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그게 자라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죠. 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장부터 칠장까지는 언약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언약궤를 탈취당하죠. 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왕을 이제 세우게 되죠. 사울을 세게 세우게 되죠. 사울은 무슨 집 하죠, 여러분? 유다 집화죠 사실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블레셋인들한테 언약계를 뺏겼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 왕을 더 요구했겠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이제 왕을 요구했고 이제 왕을 세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 죄송합니다. 베냐민 지파 맞습니다. 예, 제가. 예, 예. 예, 예. 제가 지금 <웃음> 예, 수면 부족 같습니다. <웃음>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예. 예, 정정합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자, 그 제일 작은 지파 집화,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하나님께 세우셨죠. 근데 사울이 이 결정적인 두 가지 죄를 짓게 되죠. 어떤 죄죠? 첫 번째 죄가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지금 이제 그 지금 블레셋과 이제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서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오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사울의 인내심 부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근데 뭐냐면 세상을 본 거죠. 세상이 보니까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왕계시리을 보면 두려운 자들이 구원을 못 받죠. 그 이유는 두려움이 있다는 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다. 그 우리도 동일한 90% 이상을 하면 그 동일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두 번째. 사울이 지었던 죄가 뭐죠? 아간의 죄죠, 아간의 죄.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 없다? 뒤끝 장렬입니다. <웃음> 하나님만큼 뒤끝 장렬인 분이 없어요.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니그 사실 아말렉이 그 에돔의 그 에서의 후예죠. 어 되면 형제인데 그 아주 이, 이 뭐죠? 그 산적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하나님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손을 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힘들게 하는 분들 미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신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사울은 아간과 같은 핑계를 대죠. 좀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아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로열티, 충성심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100% 해야 하는 거예요. 100%. 99%. 99.9%도 안 돼요. 100%예요. 100%,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런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표현하기를 인내심과 충성심이 부족했다. 자, 우리가 그이두 가지면은 충분히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죄예요. 합리화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합리화는 안 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그 뒤에 누가 대두를 하죠?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너무 인기를 많이 끄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왜 자기 후손에게 물려가야 될 왕조가 다윗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거 그건 시기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저기 이제 쫓기고 도망 다니게 되죠 자 그다음에 그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윗 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이 승리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쭉 줄거리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먼저 그 줄거리를 보셔야 이제 성경이 이해도가 더 빨라져요. 자, 한나가 기도를 했죠.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서 볼것못볼것다 보면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자 그리고 언약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누구한테 뺏겼어요? 블레이셋한테 뺏겼죠. 예, 좀 이따 어떤 난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 가져간 다음에 이놈들이. <웃음> 그 다음에 사울이 두 가지 죄를 범하죠. 어떤 어떤 죄죠?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려버린 거.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는데 진멸하지 아니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다윗에게 트시자 그리고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고 한, 한 15년 동안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 헤브론으로 입성할 때까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과 연하단이 블레셋과 전투도 죽게 되고 블레셋이 승리하는 걸로 삼일 상은 맞춰집니다 사실 제가 이제 더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예, 이 줄거리를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거의 암기가 되셨죠? 예. 자 보시면 보세요.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성공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고 신정이었고 하나님께 복종했지만 사람들이 거부했죠. 후반부는 사울이 등장하는데 왕경체제였죠. 사울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인간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사무엘 하러 가겠습니다. 사무엘 하러 가면, 누가 나와요? 이스보셋과 다윗이 나오죠. 자, 이스보셋은 사실상 그, 사울에 어떻게 되죠? 사울에?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보셋이, 이스보셋이 사실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고, 그를 바치고 있던 아브넬은 누구죠? 자기 삼촌이에요. 자. 여러분,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북쪽을 통치하게 되죠. 계속해서 북이사,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쪽은 누가 통치를 하죠?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는 잠깐 동안에 분열의 시대가 이렇게 있고 있었던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종결되는 게 이제 그 아브넬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 이제 이스보셋도 살해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언약계 언약계가 돌아오죠. 자, 언약계가 돌아오는데 오벳 에돔 집에 잠시 놔뒀다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잘 나가죠. 이제 두 가지 사울도 두 가지 죄가 있었죠. 메인 죄가 다윗도 두 가지 메인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죠?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될 인물이에요? 전쟁터에 있어야 될 인물이에요. 왕궁에 있으면 안될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왕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하니까 이제 거기에 음란이 찾아온 거죠. 그것도 자기 충성스러운 부와 아내를 겁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시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음란죄 이후에 다윗은 끝난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정말 죄는 이제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고, 사실 하나님께서 음란을 이제 배교로 여기세요. 음란을, 한번 성경의 역사를 잘 봐보세요. 자, 다윗이 음란을 범한 때 이후에는 아예 안 쓰세요. 계속 문제만 있다? 늙어 죽고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30년간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될 인물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저, 여러분을 가장 방어하는 좋은 수단은 아침에 일어나자 마시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에 오셔서도 주무시기 전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주무세요. 그걸 평생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 다윗이 다그 나태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잘 살아오다가 한번 방심한 때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죄는, 그, 다윗이 아내가 많았죠. 예. 사울은? 아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두명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사울은 나름 자녀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론이 다만을 이제 겁탈하는 음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음란의 형이 유셨는것 같아요. 음란한 형이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 암론을 치리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사건을 잉태하게 된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등장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이때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요압한테 죽게 되죠 반란이 진압이 되고 또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블레셋은 이제 어~ 패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또 을판에 <웃음> 그냥 가기 뭐하니까 또 한번 죄를 범하죠 뭐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상당히 다윗의 지도자의 죄 때문에 백성들 몇만이 죽게 되죠.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 상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사무엘 상에서 보면, 여러분, 그, 누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주로 보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누가 많이 보이죠? 다윗이 많이 보이는데, 다 인간의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하는 여러분이 윤곽을 잡으셨을 겁니다. 보시면 항상 그러네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승리를 했는데 자, 아뿔싸. 이죄 범하고 이 비극으로 끝나는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합니다. 자 성경은 굉장히 이스라엘 문학은 대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비 구조로 A 보면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죠 자그 다음에 A 다시 를 보면 끝부분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보여줘요 사무엘 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B를 보면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B 다시 를 보면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이사를다 쓰시는 하나님을 보여줘 이런 대비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이 제가 방금 드린 대비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저희가 A가 있죠 다음에 A 다시가 있죠 A가 있죠. A 다시가 있죠. B가 있죠. 다음에 B 다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원본 성경의 그 사본을 보면 그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을 보면 사무엘상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A와 A 다시, B와 B 다시를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AB, B-A- 구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왕국시대를 보면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다오, 나오고 그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분열이 되죠. 다윗사람 b 이몇 몇, 몇 년경 인물이죠? b 이천 년경으로 아예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학자마다 좀 시간이 다른 대략 BC 천년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BC 천오백 년경 인물이고 아브라함은 BC 이천 년경이고 아브라함 시대 때그금방그 전후 시대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BC 이천삼백삼십삼년에 고조선이 세워지자 그렇게 매칭을 해두고 BC 아마 1500년 경도 고조선, BC 1000년 경도 아마 고조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우리나라는 가야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백채도 있고, 신라도 있던 이런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왕국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분열이 되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이 성경을 사무엘 상부터 역대하는 우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사무엘상은 주로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하는 다윗이 등장을 해요 역시 역대상에도 다윗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분열 왕국은 열1기상열1기하에 주로 등장을 하고 역대하에는 주로 유다, 정통성 있는 유다 왕들만 지금 다루고 있죠 이렇게 시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략 BC 천년경으로 보시면 돼요. 대략 이, 시, 이 시즌을. 근데 사울, 다위, 솔로몬이 통치를 하다가 BC 930년에 분열이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쟁적인 두 지파가 있죠. 누구누구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우수와 그다음에 여기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BC 3, 930년에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가지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도 뷰를 이렇게 보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남쪽 지파는 유다와 나중에 베냐민이 유다에 붙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 시대가 열어가는데,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한 344년 전송하다가 B.C. 586에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가게도 아까 보셨는데, 사울은 아내가 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기스였죠. 아브넬은 나중에 군대장관이었죠. 예. 그걸로 친족들 중심이에요, 보면. 여기 이스보셋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데, 여기에 군대장관이었어요. 다음에, 아이노아으로터 나왔던 아들이 요나단. 요라단 아들의 무비보셋인데 다윗이 선대를 했죠그 다음에 말기수와 메랍과 미갈도 나오고, 리스바에로부터 낳은 자식이 알모니아 무비, 무비보셋인데 여기는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었고 기본 족속이 이제 요청을 하죠. 몇 명을 달라 그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렇게 대신 복수를 하겠다해서. 주로 이쪽 리스바에게서 난 자녀들을 주, 주게 되는 거예요. 주기자 이제 그 어, 기근이 뭐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뭐였데 여러분 그왜 기본족속이 에, 그 기본족속을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에 쳤을 때 그런, 그런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주었죠. 그건 이 시대까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본적 속이 이방적 속이지만 그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네 사울은 사올, 뭘로 망했죠? 질투로 망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두개 제가 짓게 되고 다윗에 대한 질투 그렇게 어,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했으면 될 텐데 질투심이 그 사울을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울은 나중에 얼판에 이제 귀신까지 불러들이게 되죠. 영매를 통해서 다윗의 가게를 보면 여러분 다윗의 자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이고 증조할머니는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죠. 그리고 살몬의 아들이 보아 스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어, 어, 증조할머니가 루시죠. 살몬이 고조할아버지인가요? 고조죠. 고조. 고조증조. 다음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베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죠 사실 그, 다윗의 군대를, 군대를 유지했던 이 무리들은 다윗의 친족들이에요. 사촌지간인 거죠. 그 친족들이 지금 중심을 이루어서 서포트를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눈에 띄는 아들은 뒷살롬이나 <웃음> 아, 앞에 있는 앞살롬입니다. 아, 아버지를 참 근식게 만들었죠. 근데 그 씨앗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말세에 친족 공동체가 아마 말세를 이렇게 활란의 때를 버틸 수 있는 큰그 힌트가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힌두교 다음에 이슬람이 다 친족 공동체야. 그 친족 공동체를 구소련도 실패했던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지만 못 들었던 거예요. 이슬람이 친족 공동체가 강한데 참 저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공동체, 친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말세를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힌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다윗을 받치고 있었던 군대 요직은 친족들이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했던 거죠. 와, 다윗이 아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난잡하죠. 다 이제 우리 다윗과 유사한 인물이 우리 우리 고려 왕국에 도 있었죠. 누구죠? 왕건이죠 왕건 왕건 사후에 그러니까 피, 그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던 거죠 다윗도 그를 여시,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아마 다윗도 정략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정략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 아들인 솔로몬이 뭘 배우겠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어휘 너무 많네요 암론 엄마가 다달라 길러아 자 다음에 마가라는 다윗의 아내도 난 압살롬과 다마즈 배가 다른 예 배가 다른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압론이 다마를 좋아하는 바람에 겁탈을 냈죠. 강간을 냈고 이게 이제 불씨가 된 거죠. 아마 구약의 법에 의하면 사형이죠. 사형 다윗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징계를 안 하는 바람에 압살롬의 그 반역의 화를 키웠던 거죠. 다음에 누구죠? 학기살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나중에 또 자기가 요압과 다른 대제사장들이 이끌고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죠. 다음에 예 솔로몬 솔로몬의 와 솔로몬이 솔로몬 보단 자기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어, 그렇게 반란을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게 되죠 다음에 이렇습니다 보면 보면 여기 이러니 이제 왕이 계승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피비린나라는 왕이 쟁탈전이 버려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아쉽게도 미갈은 자녀가 없네요 <웃음>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비가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아니,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자, 보면, 다윗이 잘 나갔죠? 정점에서, 뭐죠?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건 후에 다윗은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이 사건으로 다윗은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음란한 마음이나 있는 사람들을 회개해서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이건 비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많은 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가죠 예제를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있으면 범죄하세요 음. 여러분의 생은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의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죠. 1장 2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나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예, 교도가는 겁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고 한나가 기도를 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 2장 1절로 11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떼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고꺾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하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거 지금 한 여인이 들을 수 있는 기도인가요? 봐보세요 <웃음> 이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니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정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그 조금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정말 구속사적인 <웃음> 말세지말까지 한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이거 그 인간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매가지고 하신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성령을 받고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것이 사무엘하에 다윗 또한 감사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무엘하 27장,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죄송합니다 22장을 보셔야 되겠네요 22장 22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예, 거기 학생도 성경을 표시고 펜을 가지시고 중요한 부분은 줄을 쳐 보세요. 22장 1절로 5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 되겠습니다. 성경 교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다 읽으세요 여러분 자 22장 3절 야 버전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2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월무가 내, 내게 이르렀도다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여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말미암음이로다 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여러분 읽을 때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리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둠컴캄하였도다그 예. 그가 흑암 곳, 머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사무심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코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이 스스로 지켜 주의 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그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주의 하심을보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나이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지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이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정하게 하시며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 여러분, 어, 이거 보시면 아주 그냥 다윗은 3일 차나님 알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이 설교를 들을 많은 분들, 이이이열신신분이이아아제제어어 말씀 씀드리 y 알 겁니다. 다윗은예수님 o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분이이편편이이해해하하님을찬찬하하시시을을이이도록하하요하하님님관관계더더어지지 아마 하하문이이여분분열 열릴 입입다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시나 사무엘 라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이나 한나의 찬양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의 모든 걸다 할애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가 엘리 가 실로에 거주했는데 사무엘이 이제 보내지게 됐죠. 같이 살면서 사무엘은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행실을 했는지 다 봤을 겁니다. 자, 그랬으니 사, 사무엘이 잘한 면도 있지만 사무엘다 자녀 교육은 잘못 했죠, 아마. 엘리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엘리 집안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고 아마 엘리 집안이 아마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죠. 사무엘아, 사무에라, 사무엘하고 부르시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 계세요? 아마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어, 주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어, 가시기를 원하고 이제 자이 이후로는 누가 사무엘을 사무엘을 성장시켰음 알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사무엘을 어, 성 어, 성장시켰으면 알수 있고 제가 3장 19절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거기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단은 제일 북쪽에 있죠 이스라엘에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죠. 네,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엘리가 이다반의자손이에요 엘리 자손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고 아이멜렉은 아시죠? 노베 제사장이었죠 다비도 왔다가 사원한테 죽게 되죠 아비아다는 누구죠? 그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 편에 누가 누가 가담을 하죠?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리 가입을 하, 가담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파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 가문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그 열왕기상 2장 27절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때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성취가 됩니다. 자,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뺏기게 되는데 저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 치니까 그저 블레셋의 이 악한 신들을 이렇게 진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신들을 혼을 내죠. 다곤 신전에 막 쓰러지고 그러죠. 오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돌려보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미스바 성회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함을 보여 주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우리가 미스바는 어떤 걸 상징하죠? 회계 성회를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뭐 어떤 대회를 할때 미스바 성회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죠 볼까요? 한번 9장 10장. 10장 9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로 16절을 보면 저희가 여러분 한 절씩 사무엘상 10장 9절로 1 6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제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예, 아멘. 사울도 이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 예언은 또 다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그 나누기로 하고요.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어 사울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범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냉혹하게 다루셨던 거죠. 경험을 했어요. 자,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출되고 어디를 치죠, 먼저? 앞문을 먼저 쳐요 자, 앞문을 치고 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고 이제 고별설교를 하죠. 사무엘의 마지막 왕이 말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만 제가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2장 19절부터 제가 끝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느니라 예, 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 죄에다가 왕까지 구하는 죄를 이제 더한 거죠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로 이것도 줄을 좀 쳐놓으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 헛된 것을 다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 숭배가 참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삼으신 시고삼으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쉬는 지쉬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멸망을 멸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법계 이동을 보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 모세가 모세의 장막이 솔로몬드가 기본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때 이제 성막이 아마 실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백 전투로 가서 가지고 갔다 블레셋은 다 뺏기고, 뺏기고, 아까 그 보셨듯이, 지금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아스토에에 이제 독한 종기가 막 생기니까, 이걸 가드로 옮기죠. 가드로 옮겼더니 또 독종이 바라니까 이 사람은 들 에그론에 올리고, 에그론에서 어디로, 베세메스로 가져가죠. 이제 아마 다윗 때까지 기랏 여아렘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그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놔뒀죠. 그때 누구죠? 예,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잡았다가 사람들이 즉사하게 되니까. 근데 3 개월 동안 하나님 오베데돔 집을 축복을 해 주셨고, 다윗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워 전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해안가 쪽은 여전히 이방 민족이 강성했죠. 지금도 가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사무엘이 어디서 났냐면 라바나 라바다임 소빙에서 출생을 해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죠.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회개 운동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한테에그론과 가드를 빼앗게 되죠 다시 빼앗게 되고 사무엘은 지금 라마에 머물면서 베델과 길갈 쪽 이렇게 다니서 순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그 다음에 사울을 사울의 죄를 두번 책망하는 걸로 어, 사무엘의 사역이 거의 끝나는 거죠. 자, 왕정의 패, 왕정의 패를 보면, 자 신명기에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신명기 말씀과 왕정의 폐해를 비교해 보면,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 쌓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쌓게 되죠. 그리고 백성을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웃음> 이제 군사로도 부리고 성을 쌓는데도 동원을 하게 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 왕을 두으로써 이런 폐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을 두으로써 율법을 지금 안 지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울의 왕국은 지금 이렇게 보여지죠. 해안가는 보면 여기 페니케가 있고요. 블레이셋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정복은 주로 서부 산악지대, 동부 고원지대에요. 주로 그 영토를 이제 사울이 이제 다스리게 됐죠. 사울의 첫 번째 제는 뭐였죠? 예 그렇죠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근데 그건 이제 사무엘이 오는 게 지체되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의 일을 할때그 익스큐즈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사울의 변명거리는 뭐죠 아 니가 네안 왔잖냐 네가제 타임 제 타임에 제때 왔으면 내가 안 그랬지 이런 변명거리가 있는 이건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룰을 지켰어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사울한테 변명거리가 있었죠. 아, 이 나는 이거 양 같은 거 애꼈다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다. 근데 변명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를 들어서 술집을 경영한다, 주식 투기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십일조 내는 것은 여러분 사역자들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땀 흘려서 땀 흘려서 내는 흥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사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로 저급해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룰을 지키셔야 돼요 핑계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익스큐즈 할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두 번째로 자,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이제 저는 이거 이 부분은 흥금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걸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땀 흘려 일한 분들의 흥금을 받아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울은 사람들을 봤죠.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로 범 했던 거,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어야 되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짜잔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군대의 장관까지 돼요. 골리앗을 죽여서 골리앗은 아낙자손의 후예 후에, 후예죠. 거인이었는데 물맷돌에 전사하게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하자면 <웃음> 지금 자동소총으로 핵무기로 무장한 어떤 국가 지도자가 있는데 아프리카 부족이 가서 창 던져서 죽여버린 꼴입니다. <웃음>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고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 다니까 사울한테 시기심이 이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계속 다윗은 어,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죠. 창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한 15년의 그런 도, 도주 생활 동안 어떻게 되죠? 많은 또 빚진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사울의 앞자 있던 자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어떤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게 되는 거죠. 예, 이걸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못된 짓을 계속해요.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근데 이제 다윗은 이때에도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이제 구원하게 되고, 지금, 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안 죽였죠? 예, 여러분, 그,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많은 폐역한 일을 하는 예전에 기름부부 받았던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는데 이제 죽는데 이제 그좀 많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어, 가슴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이제 없어졌네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미친 체 하죠. 미친 체하면서 이제 생존하는 걸 보면 다윗은 참겉못을에 <웃음> 능했던 인물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다윗의 도피 여정을 한번 잠깐 볼게요. 도피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하단 도읍으로 노브로 피시는데 도와주던 제사장들다 전멸당했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했고 첫 번째 망명을 그러니까 두 번째 아둘람에 갔는데 이때 압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황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제 군대장관이 된 다윗이 모압에 갔다가 이제 산지자 마을 유대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여정은 사우를 지금 피해 가는 과정이에요. <웃음> 유다 산골에 피하였다가 블레셋이 그 일라를 침공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게 돼요. 이제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여기 시항 무지와 마온 항무지 엥게드 요새로 이렇게 피해 피해 다니게 돼요. 엥게드 요새는 광야죠. 광야에서 아라비아에서 바로 오는 바람 때문에 엄청 뜨거운 바람이 엄청 이렇게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바람광야로 이제 피하게 돼요 다음에서 이제, 이제 아비가일도 아내로 얻게 되고 하길라산에서 사울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줘요 그럼 보면 지금 이렇게 배회를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저기 사울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 사울이 이제 을판에 엔돌의 신접한 여의을 찾는데 성경에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우린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겠죠. 아마 사무엘은 거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못 나와요. <웃음> 근데 그 마귀들은 흉내를 잘 내요, 아마. 여기에서 그 올라온 사무엘의 모이스파란 존재는 귀신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흉내를잘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후에, 사무엘이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는 걸로 블레셋이 승리하는 걸로 사무엘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가면 이스보셋과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그, 사울,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죠 굉장히 슬퍼했고 어, 그리고 이제 유다족 속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되었고 어, 헤브론에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을 하는데 아브넬은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한테 삼촌이에요 삼촌이 누구의 아내를 범하죠? 사울의 첩을 범하죠. 이건 자기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두두 두 사람 간에 갈등이 벌어졌고 아브넬은 이제 화친을 하려고 유, 유대에 왔다가 누구한테 죽임당해요. 요압이 죽여요. 왜? 요압 동생을 예전에 아브넬이 죽였으니까. 그다음에 이스보셋도 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언약궤에서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정리를 한번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여기 유대를 악뜬한 아말렉을 또 처지치죠 치고 이 전리품은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 신임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길보아 전투에 누가 살아남아요? 아브넬이 살아남아요 아브넬이사울의아를 이스모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디에 수도를 삼죠? 헤브론의 수도를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모셋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파의 지지를 얻어 2년간 왕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넬하고 요압이 전투를 하는데 요압이 이기게 되고 자해부론에서 어디로 어디로 이제 다윗이 올라가게 되죠? 에루살렘을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자, 칠장부터 1 0장은 이제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시죠. 성전은 누가 짓죠? 솔로몬.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던 장수예요 다윗이 그래서 감사 찬양하고 이제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통치 또 무비보셋과 이야기 그다음에 다윗과 음에다 암몬의 전쟁 이 나오는데 보시면 무비, 여기서 나와서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누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선대에 죠 를 선대해서 잘 대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 다윗의 왕국이 이게 지금 다윗 다윗이 거의 여기까지 정복했고 여기 위는 솔로몬이 이제 여기까지 다다른 최대 판도네요. 솔로몬의 최대 판도가 됩니다. 네. 오 예. <웃음> 예, 네, 다윗당의두 가지 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세바와의 간음인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걸 이제 지적을 해주죠. 그래서 다윗은 장수고 어, 전투 현장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의 왕궁에 있으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절대로 은퇴했다고 해서 집에 계시면 안 돼요.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평생 필드에서 사역하시다 가셔야 돼요. 앉아있은 즉, 우리 대형교회그원로 목사님들 보죠. 앉아계신 즉 타라 그래요. 그걸 보여주시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셔야 된다? 필드에 계셔야 돼요. 다윗의두 번째 죄는 뭐죠? 압론의 죄를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가져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참잘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훔쳤던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예루살렘 진격을 하고 이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후세가 이제 위장에서 남게 되죠. 아이도벨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누구의 손을 들, 들어주죠? 후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되는, 되는, 거였어요. 바로 이렇게 다윗을 공격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예, 벌어져 버린 격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이제 자살하게 되고, 다윗과 압살롬 전투에서 누가 이기게 돼요? 다윗이 이기게 되는데, 압살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요. 압살롬이 이제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이제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요압이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제 어, 아들을 잃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제 요압이 이제 기쁜다는데 왜 그러냐? 울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어쨌든 압살롬이 한 못된 짓또 어떤 것이 있죠? 후궁들을 백주 대하에 겁탈을 했죠. 음란은 항상 뭐다? 멸망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바의 반란 사건이 나오는데 세바도 이제 여인한테 죽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편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진격에 들어오니 다윗이 이제 피난 가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쪽에 여단강을 건너서 갔는데 이때 또 충신들이 있었어요 마길이나 바르실레 소비가 다윗을 영접하고 보호하시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던 아까 후세에 의해서 바로 공격에 들어갔으면 이겼을 텐데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압살롬이 이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귀국길에 이제 바르실레가 따라와서 동반해 주고 자기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유다의 장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다음에 시므이가 다윗을 영접하러 나아갔고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귀국과 동시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세바는 여인한테 죽게 돼요. 자, 아까 그 제가 기본 이야기는 제가 좀 해드렸어요. 어,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패배하고, 그때 남아있던 골리앗의 동생도 죽었죠. 이때 사회나 21장 하번 펴보실래요? 다윗의 이제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게 19절, 죄송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21장 18절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사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계는 거인족의 그 아들 중에 사을쳐 죽였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과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거인족을 다윗때에다 전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남아있던 거인족들이 그다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하고 을판에 다윗이 뭘또 하게 됩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해서 죄 없는 누가 죽게 돼요? 백성들만이 죽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데, 자 탕자가 재밌게 탕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누가 회계 누가 다쳐서 죽었어요? 살찐 송아지가 죽었죠. 예. 다윗이 제지으니까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혀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참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누가 다쳐요? 성도들이 다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저희가 어,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어, 사무엘 상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 성경 말씀은 그 역사만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